예, 호세아스 강의 여섯 번째 강설입니다. <웃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성경 본문은 호세아스 4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 2 5 9페 구약성경 1259페이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가는 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그자 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네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도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아멘 음. 호세아서 어 우리가 이제 지난 사, 사, 아,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서 전체 내용의 그 머림말을 보고 어 이제 4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머림말에는 또 전체 호세아 전체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이제 <웃음> 내 백성이 아니라고 공유를 입지 못한 그런 백성 이라 그렇게 여긴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또그 언약에 열심을 내셔서 회복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분명히 주님 공의로우시니까 저들의 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시지 않하시고 심판을 하시면서 이제 회복의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그 우리 사실은, 어, 언약의 그 계보에서는 벗어난 그런, 그런 열 집화가 됐지 않아요? 분열왕국 이후에. 실제, 어, 언약의 이제 개, 계보는 유다 집화, 다윗 계통을 통해서 이어지죠. 북쪽은 거기서 제외됐지만, 뭐, 여러 밤에 그, 그 종교, 그니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지배해서 망하기까지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언약의 주 줄기에서 벗어나 있지만, 주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저들을 돌이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이제 결국 예수 그리토 안에서 이루어질 그 완전한 인간상과 사회상을 나타낼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언약의 줄기에서, 이제, 메시아가 오는 줄기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메시아가 오는 길을 닦아야 될 책임은 있었던 거죠. 북쪽 이스라엘도. 그래서 끊임없이 선자를 보내서 그들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계속 이제, 그렇게 범죄하는 사지, 벗어나지 못하고, 범죄의 참상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형식에만, 종교 형식으로만 치우쳐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도 이스라엘이 뭐, 북쪽 이스라엘이 괜찮아서 보호를 받은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계속 기회를 주셔서. 정말,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종말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끊임없이 주님은 선자를 보내서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는 그 음령 고멜의 그 예화를 통해서 실제, 실제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저들의 참상을 보게 하고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죠. 이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수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초창조 때도 사실. 에덴이라고 하는 뭐 지구도 뭐온 우주에서 지구가 그 성소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고 또이 지구 중에서도 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그 성소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고 또 그렇게 영광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에덴에서도 하나님이 다그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법을 내리셔서 거기에 걸맞는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주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죠. <웃음> 주님이 참 그렇게 아니하셔도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그 일을 그렇게 스스로 작정하시고 거기에 매이셔가지고 그런 일을 그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뭐,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계속 이삭의 야곱을 통해서도 개시를 하시고, 어, 그 영광의 어떠함을 보여주신 거지. 장차 메시아로 말미암는 회복의 영광을 그, 그 희미한 그 예표적인 역사 속에, 그림자적인 역사 속에도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또 아브라함한테 언약하신 대로, 창세기 15장에 언약하신 대로, 저들을 또 그렇게 건져내시고, 신의 산에서 그 영광을 다 보여주셨어요. <웃음> 그러니까, 뭐, 구약의 모든 뭐, 형식과 제도라는 것이 결국 메시아로 말미암는 회복이고, 하나님의 언약적 열심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다양하게 그렇게 제공을 해왔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적 열심에 의한 영광 그걸 보지 못하고 종교 형식 속에서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그렇게 계속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일을 위해서 계속 이제 당신의 계시의 역사를 전진시키십니다. 이스라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 이스라엘이 그런 영광을 뭐 남쪽 유다나 똑같이 봤지만 저더 먼저 타락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그들에게 빛을 계속 비춰 주시는 상황이다. 지금 뭐오아서의 내용도 그런 내용 단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헛된 열심을 보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공위를 그못 입은 백성이 됐다, 이제, 하지만 다시 또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회복하신다고. <웃음> 그 말일에 이제 그왕 다윗을 구하고 여와를 경유함으로 그 은총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배려를 하시는 거죠. 머림말에서도 이제 그렇게 보이고, 이제 4장부터 10장까지는 본론이라고 그랬죠. 11장에서 14장까지도 이제 결론의 내용은 여와의 호 회복의 내용이에요. 이제 4장에서 10장까지는 본론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주된 내용으로 나오지만, 범죄에 대해서 심판이 주된 내용으로 나오지만, 또그 가운데에서도, 어, 뭐 5장, 6장에 보면 또 회복의 내용, 대한 내용이 또 살짝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얼마나 그 신실하시고 인해가 풍부하신 분이신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가 그런 것들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사장 그래서 10장까지의 내용이 본론인데 그것이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4장에서 이제 7장까지 나오 첫째 본론이고 이제 둘째는 8장에서 10장까지 하고 했습니다. 근데 4장에서 7장까지에서도 이제 여와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사실을 그 드러내고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웃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죄된 내용을 그 지적하고, 그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행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웃음> 이제 그, 이제, 두첫 번째 그 본론의 그첫 번째 내용이 4장 1절로 3절의 내용인데, 이게 또 이제, 그앞 부분에서의 그 머릿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그 내용과 그 황폐한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웃음> 저 저들에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진실 인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실과 인애는 여호와의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에게서는 그 스스로에게서 그 선한 것이 나올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부어 주셔야 하는데 사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는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또그 언약 백성으로서 스스로 그것을 살지 못하니까 주님의 국유를 바라고 성신 구약의 뭐 성신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것이 암시적으로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신을 의지해서, 그 뜻을, 그, 그렇게 의지해서 이제 사실은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왜 우리 첫 창조 때도 그렇고 그 모형적인 역사의 창조 속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리도 안에서의 재창조의 그 실제 가운데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큰 인, 저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와 진실을 보이시는 목적이 뭔가 초창조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고 완전한 그 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초창조에서 목표한 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초창조에서는 뭡니까 우리를 그리도와 같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어떠함을 잘 드러내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진실하고 인해인 거죠. 개, 개명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고 그 법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 진, 진선미한 내용을 드러내도록 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광을 그참 되게 못본 거죠.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못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판단을 받아 마땅한 거죠. 저들이 뭐그 동안 나름대로 이제 배들과 단에서 뭐 보통 뭐 약간 병, 형식을 바꿨지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고 절기도 살짝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형식을 꾸몄지만 사실은 내용이 없는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변하지요. 그리도의 성,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형식은 열심히 나름대로, 어, 갖췄지만, 자신들의 그, 무력함, 무능함을 알지 못하고 형식을 꾸몄으니까 그게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시금 또 일깨우는 겁니다. 저들의 그죄된 그것이 얼마나 아, 죄된 참상인가, 진실 이내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도 없고. <웃음> 지난 시간에 그 고정도까지 그, 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 어거스틴 말대로 이스라 우리의 죄나 뭐 아담의 죄나 또 이스라엘의 죄나 그 죄를 보면 다 쓸어 없애도 마땅한데 주님께서 그 중에 이제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렇게 언약적인 열심을 내시는 것입니다. 계속 어또 저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이장 20절에 그,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나를 알리라, 라고 하는 언약적인 표현을 하는데, 나는 내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언약의 그 축복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계명과 그 관련해갖고 그 내용을 줬는데, 이제 이스라엘그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다시 장가 든다고 제출회급의 내용도 사실은 초출회급때그 내용하고 똑같이 회복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벌거벗고 참 형편없는 위치에 있는 자를 그렇게 길러가지고 신부로 삼았었는데 지금 재창조때도 제출회급때도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자꾸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다 쓸어 없앨만 해도, 이제 일부만 쓸어 없애시고, 심판하시고, 또 궁유를 베푸시고, <웃음> 그렇게 그 일을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해 오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부터 다시 이어서, 어 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급기야 그래서 우상들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뵙지 못하니까 이내와 진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주님의 자비도 알고 그 안에서. 주님의 궁율도 알고, 은혜도 알고, <웃음>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것인데, 이제, 그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그 자리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저주와 살위, 살인, 투절, 간음을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저주는 아마 문맥상 여기서는 거짓 맹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거짓 맹세는 이제 여호와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맹세입니다. 이런 맹세가 그. <웃음> 도둑질, 살인, 간음과 더불어 또 예레미야 7장 9절에도 나옵니다. 거짓 맹세를 하여 바알에게 분양한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속이는 것이죠. 양심을 속이고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사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투절과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 투절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안 쓰는 말인데 어려운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들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투절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몰래 훔치는 거죠. <웃음> 아간 아간처럼 이제 속여서 몰래 훔친 그 여수와7장1 1절에 나오지만. <웃음> 그러니까 어, 사실 이스라엘은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잖아요 나 하나쯤이야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분이 전체고 전체가 또 부분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어, 누가 뭐 분명히 아간이 잘못했는데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이 심을 당하는가 이제 그 그와 동류의 그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이 이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수단으로 주신 것들을 거, 거기 자체에 함몰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가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꼭 지금 그렇습니다. 뭐 유다가 망할 때도 이제 뭐 시드기야 때도 저그 전에 전을 더한다. 부동산 투기를 한 거죠. 곧 망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과와 과부를 돌보지 않아서 망했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의인이 하나가 없어서 이제 망한다 그런 표현도 하고. 뭐냐면, 이스라엘의 존재 정체 목적과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배불리고, 자기 목적을, 자기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공동체로서 모아져서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그리토께로 나가는 일이 되어야 했던 건데, 그러지 못한 것이, 뭐, 남쪽, 어, 유다가 나중에 더 심각하게 이제 범죄하게 됐는데, 북쪽 이스라엘도 지금 뭐 망하기까지 몇, 3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 지금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웃음> <웃음> 살인은 육계명을 그하은 육계명에서 이제 금하는 죄인데, 그리고 또 마지막 간음 7개를 범하는 데 우상 숭, 숭배하는 것과 짝을 이루는 가증한 죄입니다. 이런 다섯 죄들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땅더러 그 고민을 토하게 내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이제 가나안에 들이신 것은 애굽의 그 가나안의 칠지옥속을 몰아내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구원을 알고 영광을 아는 존재들로서, 이제 거기서 새로운 사회, 그, 전혀 뭐 별다른 사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 세상 사회와 같지 않은 거룩한 사회, 선한 사회를 형성하도록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들의 죄를 수용한 것 때문에, 그것이 까시가 돼가지고, 이제 심판이, 됐는데 아무튼 그들을 그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토하여 내치도록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죄에 오염이 되니까 동일하게 그런 죄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또 이어서 그렇게 한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퍼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사실 노아시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죄의 내용인데 강포가 가득해서 노아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죠. <웃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뭐 죄악이 아주 관형했다고 했는데 가득 찼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3절에서 자연스럽게 에, 에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슬퍼하며 이 표현은 자주 이스라엘 심판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뭐... 이사에서 24장이나 또 요엘서 1장 또 예레미야 4장 등에서도 보여지는 그런 똑같은 표현입니다. 언약의 땅이 광야처럼 되어 가지고 거민과 들짐승과 새가 쇠잔할 것입니다. 사실 언약의 축복을 받으면 거기에 뭐 물된 동상 같이 완전히 에덴 동상 같이 축복의 상황이 적과 물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인데, 만약에 저주가 임하니까 이렇게 이제 거민과 들짐승과 새가 쇠잔하게 되는 그리고 뭐 바다의 고기도 없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제 뭐 북쪽 갈릴리 호수의 고기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표현하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언약의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을, 언약의 저주에 의해서 심판이 임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된 참상을 1절에서 3절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낸다. 그 뒤에 이제 4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이제 불의한 제사장과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책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 단락이 또 본론이 되는데 <웃음> 본론의 내용이 이제 길게 이어지는 거죠. 본론은 서로 짝을 이루는 두 단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단락은 여호와를 여호와께서 책망하는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불의한 제사장에 대한 책망입니다. 사절로 10절에 예, 그게 나오고, 또, 11절로, 14절에도, 뭐, 저들의 그, 이, 이교도들의 그 예배 형식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웃음> 이게 사실은 이런, 이, 상황을 보면, 현, 뭐, 교회적 상황을 볼수 있고, 우리도 여기에 끼어 있지 않으면, 동일한, 처지로 전락될 수 있다는 생각을 그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음. <웃음> 불의한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을 먼저 어, 보도록 합니다 음. 4절로 6절의 에, 내용을 뭐, 먼저 보겠습니다 음. <웃음> 처음 어, 석절에서는 그, 음. 4장 10절 가운데서, 4장 4절로 10절 가운데서, 처음 석절, 4절로 6절에서는 너가 나오고, 다음 석절에서는 그들이 나옵니다. <웃음> 여호와께서 너를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너, 여기서 너는 이제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는 데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 하시면서 아무도 그 언약소송을 버리지 말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다툰다는 표현이 1절의 그 쟁변과 같은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언약소송을 버리지 말라. 주님이 우리랑 싸우는 것은 뭐 같은 수준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은 이제, 재판장으로서, 율법을 내신 재판장으로서 우리를 상대하시는 것입니다. <웃음> 또 물론, 먼저 이스라엘의 제사장, 백성, 도 백성들을 먼저 상대하는 것이지만, 아무도 감히 그 일을 맡으려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셨으니까 선지자가 합니다만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기가 도구인 것을 스스로 잊고서 이제 백성의 죄를 다루려고 한다면 그는 자기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 주님의 사역,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예표하니까 저들이 위임받은 존재들이라 해서 그 권세를 스스로 행사하면 안 되죠. 저들이 주님께 묻고 답을 얻어서 주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묻고 답을 얻어서 그왕 제사장 선지자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분수에 넘치게 되고 이제 백성 위에 오만한 것이 오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당연히 구원 받는 줄 알고 오늘 오늘날 목사들이 이제 선지직의 기능을 하는데 목사가 아,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자기 자기 적용을 한 다음에 또 성도들한테 성, 증거 해야 되고, 성도들도 또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받아야죠. 부지런히,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 준비를 해서 그 말씀을 받고, 또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인자와, 그 사랑과 인애와 사랑과 또 온유함과 이런 것들을 의지해 가지고 그 말씀을 간절히 받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말씀과 성 성신의 인도를 받는 자들로서 그 형식이 갖춰지고 거기에 주님이 비로소 일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그 직을 위임 받았으니까 내가 나는 뭐, 구원 받은 사람이고, 당신들 내말안 들으면, 아, 이제, 하나님 앞에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교권이 되는 거예요. 교권이 되는 거예요. 신약의 기능, 저, 삼직의 기능을 그, 받은 사람들, 그리토의 삼직의 기능을 받은 그, 직분자들도 그런 태도로 말씀을 섬기고,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 직위에,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은 뭐 선지직이나 제사장직이 제 집사직 위에 군림하지 않는 거예요. 또장로직 위에 목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같이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섬기는 직입니다. 그 동일한 내용이 구약의 이제 선지직, 제사장직, 그 왕직을 맡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렇게 이렇게, 이제, 온유하게 그, 주님의 그 예표적인 위치에서 그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교권을 행사하는 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그 그렇게 하지, 자기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뭐. <웃음> 음, <웃음> 그 뭐, 제가 이제, 윌리엄, 요번 주에 뭐 윌리엄 포킨스의 그 설교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그런 내용을 또 확인했습니다. 다 동일하죠? 예, 구약이나 예수님의 시대나 또그 뒤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사도들 터위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그 일을 하게 될 때도 동일한 원리로 일한다. <웃음> <웃음> 아무튼, 아, <웃음> 그, 스스로 백성의 죄를 다, 다스리는 일을 하지 예, 말라. 그래서 다투지 말면 책망하지도 말라. 아무 사람이든지. 그, 이제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 어, 이게 참 이게 저 어떻게 보면 이제 비근한 예로 들어보면 종교 개혁 이후 많이 제사장서를 내세우고 나서 뭐 이제 직분을을 개혁을 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그 사실 그개서제의 내용을 그 수평적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수평적으로 그 바, 바꿨는데. 그 분명히 중요성의 차이는 있는 거죠. 말씀 전하는 자가 배나 존경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죠. 근데, 직임은, 직부는 다 동등해요. 직부는 동등합니다. 그 돌투교회법에서도 보지만, 목사와 목사가 동등하고, 장로와 장로가 동등하고, 또 집사와 집사가 동등하고, 또 목사, 집사, 장로가 다 동등하다. 중요성의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사실, 그 구제를 하는 일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뭐, 이제, 치료회에서 확인이 된다면, 그 내용을 집사에게 얘기해서, 집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배웠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민주적인 그런 행, 행정으로 교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아주 이제 극우에서 극좌로 뭐간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신정정치는 상호, 어, 돕는 자로서의 신정정치예요. 견제와 균형? 견제를 하기 위한 그런 그것은 그 세상의 삼자 삼법 삼분 그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나눠서 할때 그런 견제와 균형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 돕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목사가 분리하니까 이제 장로도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고 집사도 싸우고 하니까 많은 제사장 내 내용이 왜곡돼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서로 돕는 위치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실 이제 지금 분명히 그 왕직 제사장직 손자직이 그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고 거기에 그 급양향을 그 향해서 서로 섬겨야 되는데 이게 서로 이제 어 이게 저 권력 다툼을 하니까 이렇게 그. 백성들이 제사장과 싸우는 이런 행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제사장에게도 다투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웃음> 주님이 그다뭐 이런 표현을 하게 하실 때는 그 당시의 내용으로만 써먹기 위해서 이 말을 한게 아니에요. 오고는. 그 실체속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원리적으로 적용되는가 신약의 교회 속에서도 어떻게 그것이 적용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 빛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 모형적인 역사, 예표적인 역사 속에서도 그런 것이에요. 아무튼 백성이 제사장과 다툰다는 것은 제사장의 판결도 거부할 만큼 교만한 상태 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어 나오는 너라고 하는 5절에, 너가 누군지 모호해주고,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신 말씀과, 아무튼, 이런, 저 앞, 앞에 내용하고 지금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가 그러니까 다르게, 내가 너와 다툰, 다툼이라, 제사장이요 라고 하면 그, 그 사실 이게 그 여호와께서 이땅 거민과 쟁변 하신다 하는 그런 일절과 또어 맞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부터 뭐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지금 부피한 상태, 신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부터 이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낮에 거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넘어진다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넘어진다. 보통 넘어지는 건 밤에 넘어질 만한데, 근데 이제 낮에도 넘어진다. 또, 손지자도 또 같이 넘어집니다. 밤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집니다 사실 그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넘어져 버리면 뭐 전체는 다 거저 넘어지는거죠 음. 이것이 바로 내가 내네 어미를 멸하리라 하신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어미는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백성들과 함께 어미 이스라엘에 속하는 자녀들입니다. 신, 이는 신약의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우리 어머니로서의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사도도 어머니 교회에 속한 자녀가 됩니다. 그처럼 손지자도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과 손자가 심판받아 망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하십니다. 망한다 하셨는데 끝에서는 또오절 끝에 보면 멸한다 하는 그런 그 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같은 원어로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능동태로 쓰였을 때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고 이제 수동태로 쓰였을 때는 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해서 멸하는. 그 심판이 있으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면 심판하시는 분이 있는 거죠. 그래 그런 그런 측면에서 양면에서 다 보는 거예요. 뭐 그게 이제. 하나님이 유기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는 그러면 유기된 자의 그형평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유기된 자를 심판하시는 거에 되면 죄를 그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꼴이 되니까 이상한 꼴이 되는 거죠. 근데 그그 하나님이 유기된 자를 심판하시지만 유기된 자는 또 저들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유기된 위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주님의 그 선택과 유기를 그 악용하면 안 됩니다. 숙명론적으로. 분명히 그 택한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그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경고를 하세요 그걸 숙명론적으로 받으면, <웃음> 기계적으로 뭐 유아세를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된다. 뭐 가정적 중생 이런 얘기들이 또 그런 데서 나오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받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들은 그 언약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온다. 유기된 사람은 언약을 거부하는 걸로 나타나니 그러니까 항상. 아 선택된 사람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선택을 인치는 그 행위를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그 인치는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행위가 그뭐 구원을 얻는 공로나 업적이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은혜의 방도를 주셔서 그걸 누리게 하시니까 그런 행위가 나온 것이고 그걸 통해서 저는 어 선택된 백성인 것을 확정해 나가는 주님의 그 선택의 원리는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그렇게 숙명론적 유기, 유기를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그 멸한다, 망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택자들에게. 그리고 또, 어, 유기되는 자들에게 핑계치 못할 증거를 마련해, 멸망의 증거를 마련해 주는. 나, 그러니까, 방만하게 구원을 누려가지 못하게 해.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았는데, 뭐, 다 이스라엘이 아니, 구원된 게 아니고, 그, 마음의 할례를할례 받은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신약에도 마찬가지. 그, 뭐,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가죽을 펜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누려가는 거죠. 아무튼, 여기도, 그,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또, 저들이 범죄함으로서 그, 주님께서 멸하신다. 그런 것들이, 그런, 그, 내용들을 다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형적인 역사 속에서. 예표론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론이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기독 신학, 기독교 신학과 성경 주석에서 신고약의 관계를 그 살펴서 그 이해하는 교리이고 이론이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요나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 유형론, 예표론. 그렇게 되는. 이 지금 어, 이스라엘의 그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도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그 실제 이스라엘은 그죄 권세에서 구원돼서 이제 가나이라고 하는 약속의 초소에서 기업을 받아서 살아가죠. 그 광야 교회 그 과정을 거쳐서. 그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백성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예표적으로. 주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 그 참상을 지적하고 심판하시면서도 결국은 그 신약의 교회들을 다 내다 보고 하시는 거고 또. 신약의 그, 그리토 안에 존재하는 자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거울로 삼아요. 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의 시험이 우리에게 거울이 됐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이게, 그, 저희, 개시의 그, 시야 상태에서도 다 보여주시고, 열매 상태에서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지혜가 얼마나 완전한 지혜인가. 주님의 그 지혜가 이제 그리스도를 자먼 뭐 음. 8장에 보면 그 그리 지혜가 이제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으로 나타나잖아요. 창조 때 같이 있었고 인격성과 신성성과 그그 음. 영원성을 보여 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8장에 그 지혜에 대한 내용. 결국은 지혜 총합이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스도. 골로 골로서에 그 내용이 나오지만 아무튼 이스라엘은 그 모형적인 역사 속에서 그 지혜를 먼저 받고 그 영광을 누려가는 존재였는데 그 일에 충성하지 못했다. 그걸 너무 방만히 여겼고 형식적으로 여겼다. 그, 그런데도 이제, 그, 그, 저들은, 저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기뻐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리도 안에서 이 실체를 받고 실제 주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와 있는 상황. 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적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입을 통해서 교회에 함께 하시면서 그 사역자부터 이 성도들까지 다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 말씀 봉사자들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완전한 그리스도의그 모습 그것을 드러내도록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그 지혜 오면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욕심 부리고 자기 개인 생활 하고 억지로 쫓아우 구원받 저 세례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그참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나. 중 여기서는 그큰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말 말일에 아들로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기브리서일장 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전 천사보다 뛰어나신 대대장보다 뛰어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부려가는 자답게 우리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뭐 외모가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그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와 보호를 받아 가면서 그 개인이 개인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게. 우리는 영, 그, 그리도의 영광을 본, 그 빛을 본 자로서의 행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그 성막이라고 하는 곳그 그 쉐키나의, 쉐키나의 영광이 보여줬잖아요.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근데 우리는 그리도로 말미암는 영광을 본 거잖아요. 그 실제. 그러면 우리도, 우리도 그 구원을 숙명론적으로 살면 안 되고, 언약 백성으로서 진짜 그 책무를 다하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긍정적으로 어그 일을 어떤 처지에서든지 두려워하려고해 전쟁이나 뭐뭐 뭐 재난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눈동자 같이 보살펴 주는 거예요. 이 우주의 유일한 성소가 되는 이 지교에. 이게 영광이죠. 여기에. 오늘도 뭐 길게 하진 못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웃음> 겠습니다 <웃음> 걸어가시나 보자나님. 오늘도 또 이스라엘의 범죄 사실을 통해서 <웃음> 그 저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언약의 계보에서 이제 제외되어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리토 안에서 이루, 이루어질 일들을 위해 저들이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저들을 각성시킬 수없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저 종교의 형식만 취하고 현세적인 행복과 영광을 위해서 어, 살았사옵나이다. 주님이 배려를 해서 그 현세적인 영광과 행복도 누리는 것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죠 음. 종교 형식에 취해서 끊임없이 그 주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메시지가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았사옵나이다. 이제 멸망까지 불과 30여 년을 앞둔 그런 시점에서도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었서없나이다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호세와 아 음료고멜의 사건을 통해서 저들의, 저들에게 언약적인 그 열심을 다하시옵나이다. 일찍 약속하신 그런 음. 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들을 일깨우시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심판 그, 그것을 그 끝내지 않으시고 돌이켜서 저들이 원상의 위치로 올라와서 마땅히 본질적인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줄 아옵나이다. 결국은 이 징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옵나이다. 이, 이런 일들이 이, 이제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실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답게 마땅히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취해서 살아가야 할 것을 깨우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 없나이다. 어떤 위치에서도 그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인애를잘 알고 진실되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일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도 이 은혜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